10분 후에 다시 한번 눈높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맞아 지마지막제주마오지마지막제주 마치지 마치서일치지 마치지 마치지 이치지 마치지 마치지 마치지 마 포장만 무서워치다 어, 쟤도 무서워 지 마치지 마치맛있 고기가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어맛있는 거라고 맛있 아, 고양이는 중성하면은 성공했는데요. 아이런 근데 고. 강 나... 모독 당한 기분이야 지금. 나 복근 생겼어. 뭐아 6만 아, 원짜리 네. 너무 모나 너이모다뭐 아니야? 6 네시였어. 6이시였어 아쉽지 않았어. 근데 아. 아쉽지 네, 네. <웃음> 않았었네. 뭐. 아나 정신이 흥미. 나한테 뭐. 뭐 하나. 뭐지 뭐, 뭐. 꼬부하요꼬 지지마 뒤집어. 뒤집어 에이 라이 언니. 언니가 내개 갖고 있거든 <웃음> 아, 많으니까 또 이게 걸리네 껄껄. 껄꼴 에이 펑크 잡아 이야 뭐였는데? 너뭐뭐 아니 K이네 이러고 그랬어? 작았어 3, 5, 4, 5, 5, 그러네 6, 7, 8 이렇게 나가지 I found somebody I say you don't cross my mouth She doesn't know that your favorite place is still mine. 도착. 도착비고 요거 매트. 운동을 해볼 거예요 다이소에서 결국에 매트를 샀습니다 가슴 앞쪽에 이 딱딱한 뼈 있죠? 이복장뼈복장뼈가 좌우 그리고 아래 위로 열린 상태로 멱살 부분을 손상으로 밀어서 열어주시면. 엉망진창인 생얼로 출근을 해볼까? 간당간당하게 출근을 하게 되겠네요. 지금 8시 22분인데 출근이 30분까지니까 8분 남았네요 음. <웃음> 갑자기 당근배이 넣었어 멋진 출근길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갈 때 항상 이 길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초록색 초록초록한 밭이 당근밭이에요. 당근 캐시는 것도 봤는데 저렇게 완전 초록초록한 데서 딱 뽑으면 은 진짜 주황색깔, 진한 주황색깔 당근이 나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여기서 회전을 하면 은 바다가 보입니다. 딱 여기 언덕에 올라갔을 때 바다가 제일 많이 보여요. 길은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 길이 참 예뻐요. 전복은? 아, 나 별로 안 좋아해. 아, 뭐, 뭐? 계속 좋아하지. 제육이 어딨어? 그 그래도 오징어먹고. 괜찮만 아, 아.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몇 시? 9시가 다 되어가고 있고 넷플릭스에 프렌즈를 틀어놨고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모르지 이 편집 화면뿐인데요 지난 주말에 여행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요 아직 이만큼밖에 못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? 무려 2분 3 0초밖에편집을 못했어요. 오마이갓 oh g o 에다당근이 c 당근. 당당을 아침 일찍부터 캐시고 돌아가시는 건가? 아무튼 당근 장 t a 너무 빨갛고 예쁘다. 안생하셨습니다 <목소리가> 우와 맛있겠다. 나한테 기적띠 요사고것 음, 같아. 음. 아, 이거 시키게 잘한 것 같아. 나, 잡아서 뜯어가 주세요 셋 제자리 돌아오세요 그리고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 어깨가 너무 으쓱하지 않고요 뽑아내듯이 슬라이드 차량 천천히 트위스트합니다 양쪽 엉덩이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요 오른손으로 바닥을 미는 힘으로 리가 오, 뎅 맛있겠다. 와. 맛있어 보여 맛있겠다 m so 이 e 타 l I'm so well. I'm so well. I'm so well. i 이거 o well. I'm so well. I'm so well. I'm so well. I'm 썰떡, <놀람> 쌀떡, 쌀떡, 음. <호떡> 떡얼마예요떡 <놀람> <웃음> <오떠람> <웃음> 하나 얼마예요5 0 <놀람> 0 어, 0원 자, 5 0 0 0원이면 여섯 개, 5 0 0 0원이 하나에 천0 0 0원이면5 0 0 0원 어, 뒤질 뿐. 같 이거 한 개, 한떡도 먹을라고. 딱딱딱딱딱. 오, 감사해요. 아,